아유 루아 선수 굉장히 화끈한 경기였어요 초반부터 진짜 정말 하이페이스였고 이 파이팅이 굉장히 돋보이는 경기였거든요 와 이번에 이제 변준 선수가 키랑 팔다리가 길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경기 전략을 준비했어요? 어 일단은 상대방이 잽이나 이제 투 먼저 걸고 시작할 거라 예. 생각했거든요 예. 팔길이 아키니까 예. 그래서 예. 그 타이밍에 습박이나 이제 카운터 예. 쳐가지고 예. 난타전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 아, 예. 난타전이랑 맷집이 예. 너무 좋으셔가지고 와좀 당황했습니다 예. 정말 놀라게 예. 이렇게 이제 끝없이 이제 공격을 퍼붓는다도 유종학 선수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계속 지칠법 한데 끝까지 이제 임... 하고 들어가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적중을 시키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정말 저는 그 집중력에 정말 이제 높은 점수를 사고 싶고 정말 굉장히 대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변준수 선수가 굉장히 잘 버텼잖아요 네. 경기 이제 싸움하면서 속으로 좀 어떤 마음이 들었나 아유, 생각보다 네. 너무 외치도 좋고 아, 내 주먹이 네. 좀 약한가 그런 아 생각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웃음> 예. 어 이제 제가 본 제가 본 이제 야차클럽에서 파이트 중에 아마 거의 최고의 베스트 파이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음. 또 회복 잘하시고 예. 준비 잘하셔서 예.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융학 예, 선수 예. 진짜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 사랑해 멋지다 아 어우, 정말 예. 최고의 파이터입니다 아, 아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준 선수 네. 어... 아쉽게 패배하셨지만 오늘 네. 진짜 경기, 오늘 파이트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리얼 코리안 좀비 그 이상을 본것 같았어요 아.. 진짜.. 아 이렇게 몇번 이렇게 상대방 펀치가 들어와서 사실 물에 몇번 빠지셨는데도 계속 일어나셨잖아요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싸움에 임하셨, 임하셨나요? 어... 솔직히 처음에는 저는 네. 복싱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네. 아 복싱 선수가 수영장에 싸우는 게 네. 유리할 거다 네.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네. 어... 확실히 수영장에서 싸우니까 뭐 스텝이 당연히 백스텝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네. 바닥이 생각보다 많이 미끄러워서 네. 뭐 같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핑계대는 건 아니지만 상대 선수에 비해서 아, 아쉽게 져가지고 네. 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변준 선수가 저는 1라운드 끝나고 체력이 완전 방전된 줄 알았거든요 네.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에 이제 상대방 몰아, 몰아붙이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30초만 더 있었어도 변준 선수가 이 싸움을 이제 피니시로 승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어디서 그렇게 그렇게 큰 힘이 났어요 아 솔직히 경기 1라운드 경기를 풀고 2라운드 이제 초반까지 플레이를 하면서 네. 어, 판정 가면은 내가 무조건 지겠다 어.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 내가 먼저 공격을 하고 나서지 않으면은 이길 가능성이 없을 거다 라고 음. 판단을 해서 파이터 정신으로 이제 좀 들어가서 승부를 보겠다 내가 다운되더라도 이제 KO를 내든 KO를 당하든 하는 생각으로 공격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변준 선수가 이제 충분한 피지컬과 이게 싸움 전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 전략적인 부분만 충분히 이제 잘 세워서 나오신다면 제가 볼 때는 향후 이제 승리 모습도 이제 기대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제, 저희 야차클럽에서 향후 대회 이제 출전, 위하, 출전 이렇게 오퍼드린다면 출전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기회가 또된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 예. 지금 제가 이제 운동을 좀 접었던 지좀 오래됐습니다 아, 마지막 예, 예, 복싱 경기가 5년 전 경기라 예, 예. 좀 오래됐었는데 예. 그래도 다시 이제 시합을 뛴다는 마음으로 예예. 이제 몸 운동을 하고 준비를 하니까 그게 너무 재밌고 예. 이제 보람차다고 느껴서 음. 한 번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은 예. 다시 한번 예. 열심히 좀더 길게 운동을 하고 나서 준비한 이후에 어 좀더 멋있는 모습으로 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졌다 감사합니다